저는 내일 네, 걸렸나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견인차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정비업체나 폐차장 또 보험사에 소속된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가 개별 견인업체 즉 사설업체에 소속된 경우입니다 경찰 소속의 견인차를 제외한 견인차는 법정 긴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만 합니다 사고와 관련한 견인업무를 보기도 하고 빠르게 사고 처리를 하게 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사설업체인 만큼 이익에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단을 가리지 않고 신호위반 가성침범, 역주행 등 도로법규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일부 사설업체 직원들의 터무니없는 부당한 요금 청구로 금전과 관련한 시비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변인차의 난폭운전과 부당한 요금 청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점,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통치부 국토교통부에서는 2020년 10월 차량 견인 시 표준 요금을 정하고 표준 계산서를 마련해서 산출 내역을 투명하게 명시하도록 해 놓았는데 하지만 이처럼 표준 운임 요금표와 표준 계산서를 마련했음에도 아직도 난폭운전과 부당한 요금 청구가 발생되고 있고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면 한 차량이 추돌 사고가 난 터널 안에 뒤집힌 승용차 옆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뒤편에서 달려든 견인 차두 대가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먼저 도착하려는 견인 차들끼리의 경쟁으로 발생한 사고였고 원인은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차가 견인을 하게 된다는 묵시적인 룰이 존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인 거야. 지금 보고 있는 표는 1997년과 현재의 물가가 어느 정도나 변동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비교를 해봤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318%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럼 견인 자동차 요금은 과연 얼마나 인상이 된 것일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표는 1997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것으로 2.5톤 미만의 자동차, 그러니 대부분의 승용차를 기준으로 10km까지의 견인 요금이 5 1,600원으로 고시가 되었고 이후 전혀 인상이 되질 않다가 무려 23년 만인 2020년 10월 1일부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상된 군환형 특수자동차 운인 요금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표에서처럼 10km까지의 견인 요금이 7 2,200원으로 종전보다 2 6 0 0 원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상률을 따져봤더니 140%가 인상된 것이었고 평균 물가 상승률 318%에 비하면 절반도 되질 않는 수준이더라고 결국 폭운전과 부당요금 청구 같은 상황이 근절되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국가에서도 사설견인업체에 대한 처우에 무관심하고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나마 인상된 요금도 물가상승률에 비해 터무니없이 책정이 된것 같아 안타깝고 이제라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요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안전하게 운전하면 돈을 벌수 없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변인업체의 구조적 자정이 필요하고 정부는 요금 수준을 현실화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불법 개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 차량에 준하는 처벌을 하도록 해서 변인차의 운전자와 시민 모두가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가 알다 수고했어. 동티뷰요